동키 뮤직 예배 인도자 학교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교재는 제가 대학부 찬양팀 때 깨달은 바를 정리해서 성경 공부 형식으로 어, 만들었던 교재입니다. 음, 그 당시 저는 찬양에 이제 찬양을 작곡을 시작했었고 찬양팀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 찬양에 대해서 점점 은혜받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 여전히 그 찬양팀 봉사할 때 부족함을 느끼고 또 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음 여러 예배서적들이 우리나라에 출간되기 시작했었고요. 어, 저는 그 책들도 읽고 또 말씀도 읽고 또 여러 찬양 가사들을 어좀 읽어 보면서 또 찬송가 작곡가들이나 CCM이나 예배곡 작곡가들의 생애도 알아보고 또 곡에 대한 어 곡이 어떻게 작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뒷배경도 어, 조사해보고 그러면서 과연 찬양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찬양을 어떻게 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 고민하고 또 알고 싶어서 이 교제를 그 당시에 어, 틈틈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머릿말인데요 앞으로 음,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또이 강의를 왜 준비했지, 어,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찬양을 안 한다고 안 받으시고 찬양을 하면 받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분은 인간들이, 우리, 우리들이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찬양을 받고 계셨습니다 네, 찬양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지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0편 18편 4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여기서 찬송 받으실 찬송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이럴 때 받는다는 것은 그냥 물건 받듯이 리시브 뭐 이렇게 건네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worthy죠 합당하다 자격을 갖고 있다 네, 이런 뜻입니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무슨 예배 순서 때문이 아니라 또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는 성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또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찬양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첫 예배였던 가인과 아벨, 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예배가 있고, 찬양시간이 있고, 찬양팀이 있지만, 하나님이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르면, 아,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찬양하니까 다 받아줘야 되겠다 라고 다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인이 아무리 화를 내고 동생을 죽여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께 합당한 예배만 받습니다 자, 10편 29편 2절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가 그분에 맞게 하고 있는가? 예, 제가 많이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신데 왜 나는 엉망인가? 내 모습은 때로는 찬양할 만한데 때로는 찬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합니다 자, 예수를 만난 후부터 <웃음> 우리는 찬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었죠 자, 10편, 115편, 17편을 보면 은 죽은 자가 여와를 호 찬양하지 못하고 바로 정막한데 지옥 또는 죽음으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못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찬양은 어떤 곡을 부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찬양하는 자가 살았냐 죽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이 죽은 자는 아무리 CCM을 부르고 예배곡을 불러도 찬양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는 죄로 죽었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찬양을 시작할 수가 없게 되죠. 네.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찬양 인도, 예배를 인도를 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듣고 예배 시간에도 하는데 이게 문제는 지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분인데 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찬양할 힘이 없을까요? 네, 이런 고민도 제가 그 당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도 보았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잘 찬양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준비도 안 해오고 또 기뻐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엉망이고 어 찬양을 해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해함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찬양의 한계, 그 무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기분 또는 예배 순서의 순서를 따라서 하는 어떤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찬양 그리고 사람 중심이나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처음 1990년경에 제가 대학부 찬양팀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아, 실제 내용은 좀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하고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음, 또 요즘 시대에 맞는 용어로 바꾸고 또 현실적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 1강서부터 11강까지 나갈 텐데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를 음 예배가 무엇이고 또 찬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